안녕하십니까 님들은 지금의 혼돈의 장세를 어떻게 대응하며 송투하시고 계신지요. 장세에 따라서 때론 1% 수익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또 1% 손실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겠지요. 요즘 담배값 참 드럽게 비싸네요. 한갑에 5천원이라니 2천원 할 때가 너무나도 그리워지는군요. 하루에 한갑이다 보면 한 달에 15만원이나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듯이 매일을 피우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부담이 안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또안 태우자니 그것도 못 해먹겠네요. 저는 몇년 끊었다가 다시 3년 전부터 회사에서만 조금씩 피웠는데 동료들에게 얻어 피우기가 눈치가 보여 제가 아예 사서 피우기 시작한 것이 2년 정도 됩니다. 물론 그동안 얻어 피운 동료들에게는 함부로씩 사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안 피웁니다. 아직까지 담배를 다시 피우는 것을 마누라님께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한 달이면 15만원, 1년에는 180만원이라는 돈이 담배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요새는 다른 물가들도 많이 올라 일주일에 어디 친구 만나러 한번 나가 소주라도 걸치면 10만원은 그냥 나오더군요. 이래저래 두리뭉실하게 담배값에 술값까지 계산하면 최소 30만원까지는 잡아야 일종의 여유와 쉼표를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었는데, 기름값에, 생활비에, 휴대폰값, 보험, 적금 등 각종 공과금까지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저 역시 이번 새해에 다시 담배를 끊으려고 다짐을 했건만 쉽지가 않네요. 사는 것이 편하면 편한대로, 힘겨우면 힘겨운대로 담배는 위안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요새 다들 너무 죽는 소리하고 마누라님께서도 점점 늘어져가고만 있는 가계 부담에 저도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다들 저랑 같은 생각이시겠죠. 2001년부터 나름 구두세로 전향하며 매달 마누라님께서 주시는 용돈과 월급에서의 삥땅 그리고 틈틈이 부업을 하면서 벌어온 돈들로 주식을 20년가량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로서 몇 가지만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채널에 매일 보내봅니다. 말 한마디로 시장을 논할 수 있는 고수가 되고 싶은데 눈이나 발바닥이나 차이가 없으니 말이 길다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얻은 시장에서의 깨달음은 손실을 본후 회복하는 시간보다 수익을 본후 손실을 보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겠지요. 저는 지금 비록 절정이 고수는 아니겠지만 주식에서 연 단위로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보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으로는 수익을 본후 반드시 수익금의 최소 20%나도 인출을 해야 하며 반드시 하루 정도는 거래 없이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로는 수익이 났을 때 더욱 긴장해서 몸을 움츠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과 초보 투자자때에 그 수익으로 인한 당시 세운 투자 원칙이 깨지고 실천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마인드의 확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담배값을 비유해 보겠습니다. 서두가 길었던 이후로는 그렇게 담배값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술값 걱정하고 생활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몇십만원 몇백만원을 벌고 이름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르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의 투자 실패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담배값보다는 클 것입니다. 하루 담배 한갑을 아끼려 하면서도 주식 투자에서는 그곳의 10배, 100배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고도 스스로의 행동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었고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부터 고쳐 나가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냉엄한 자기 반성을 해왔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쉬어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마인드, 멘탈이며 무조건 현금화하여 내 통장에 돈을 꽂는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1년이 쌓였을 경우 우리 자신을 한번 크게 되돌아보면 면산천의 결과가 보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익이 날 때마다 20% 아니 10%만이라도 빼보세요.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와 빼고 난 후에 1년 후 결과는 확실히 다르며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푼 돈이라고 할지언정이요. 투자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이치며 면벽하고서 어찌 세상을 알겠습니까. 반드시 면산천해야만 세상이 보이고 깨달음을 득할 수 있겠지요. 주식은 가상투자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나 투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시장이 가져다주는 행운이라 생각하면서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 하면 큰 부를 이루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쓰고 싶은 돈을 부담가지지 않고 이 삶을 윤택하게 즐기는 데에는 분명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것입니다. 라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서 말이 지나치게 길었습니다. 끝으로 돈을 들고 많이 고민하시고 주식 들고는 고민하지 마세요. 주식 들고 고민하시는 것은 매수 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종목에 대한 신념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돈 들고 고민을 즐겁게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을 들고는 오직 매도 타이밍만 생각하시면서 말입니다. 절정의 고수분들께서는 저의 낮은 지식에 귀엽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